더 중요한 게 성격? 가치관? 잘 맞는 거? 개소리하는 거 아니고 그럼 못생기면 소개팅 못해요? 저는 솔직히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자기관리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상대방도 약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은 다른 관리를 하고 있구나 뭐 다른 뭐 공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, 있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신경을 안 쓰나?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뭔가 성숙하게 생기실 것 같, 같은 느낌? 이쁘시고 좀 약간 귀티난다 해야 되나? 약간 그러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, 그래도 못할 것 같지, 한번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아,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<웃음> 이론이 봤을 때는 잘생겼다, 예쁘다를 느꼈을 때는 언제예요? 얼굴만 보고, 와, 잘생겼다, 뭐, 좋다, 이런 것보다는 좀그 사람의 성향이랑 그런 게 저랑 맞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성격이 너무 잘 맞는데 얼굴이 송강호 VS 얼굴이 송강인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저성송강호분 <웃음>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 만져봤을 때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목이죠? 네 최고는 아담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올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담하실 것 같은데 안대만 쓰고는 모르겠어서 혹시 얼굴 만져봐도 될까요? 두 번째 분은 뭔가 먼저 어깨가 되게 뭔가 좀 작으시고 코도 만져도 돼요? 어, 자. 아 작아! 요 만져요 아담하실 것 같은 체형이신 것 같고 뭔가 이 분이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 속그 분이신 것 같아요 3호 분은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네. 실수, 실수, 손이 되게 차... 차 아네 얼굴이 좋입니다기분이안 네, 어, 하셨네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단정하고 청순한 스타일? 머리 되게 기시네요 <웃음> 뭔가 화장도 진하지도 않고 약간 그런. 저는 외모 관리를 위해서 눈썹 문신이랑 이제 풀페이스 왁싱 이런 거라든지 아니 이제 주기적으로 피부과 많이 다니고. 저는 성형 수술을 3 0회 정도 했습니다. 3 0 회요? 네.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.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.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격? 지관찰받는 게? 물론 것...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딱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그럼 못생기면 소개팅 못해요? 첫인상 못생기다기보다는 첫인상이 안 좋게 느껴지면 못하겠죠. 제취향이 아... 아니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. 메모적으로 네네네.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키가 가요 제가 되게 유교거리라서 불가능해요. 아, 유교보인가요 완전 유교보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진짜 메모론 봤을 때는 완전 그 유교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거 같거든요? 아, 그럼 이제 물란하다는 <웃음> 아니 그게 아니라... 세분다 매치가 잘 됐어요. 이번 그냥 제가 이, 상상하는 거죠, 뭐. 생각했을 때 단아하신 분이었어요옷 입으신 것도 좀 단정하시고 그래서. 아, 혹시 지금 제 얼굴 보이진 않죠? 하나도 안 보여요. 그러면 제 얼굴 빼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문제를 낼 건데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죠? 도전해보겠습니다. 제가 하는 일은 땡땡땡입니다 바디빌더? 아니에요? 네 아니에요 어 근데 비슷한 계열이에요 트레이너? 맞아요 <웃음> 저 평상시에 땡땡땡 닮았다고 듣는데 세 글자거든요? 맞춰보세요 모양? 땡 동물 세 글자 생각나는 게좀낀 것밖에 없나 고양이? 강아지 왜 강아지라고 하는 거예요? 제가 평소에 강아지 소리를 잘 내거든요 강아지같이, 개같이 개, 개 소리 하는 거 아니고? 둘다 잘하나 봐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어 <웃음> <웃음> 저는 집 앞에 짱남이 왔을 때 땡땡땡만큼은 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피부는 좋으실 것 같아서 뭐가 딱히 신경을 안쓸것 같긴 한데 누군가 만나자 연락이 와요 아 근데 꼭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샵에서 그냥 머리 감고 메이크업 받고 주변 가서 옷사 입고 네, 그렇게 만나러 가는 편입니다 네. 풀착장 하고 가시네요 <웃음> 저는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오면 땡땡으로 매력 어필을 합니다. 포징. <웃음> <웃음> 포징? 그냥 정답 알려드리죠. 주사. 주사? 네. 주사? 네. 주사요. 주사 주사. 그술 먹고 하시는 거예요? 네네네. 그 주사요. 네 맞아요. 그게 매력 어필이 될 수가 있어요. 귀엽게 하면 다들 되게 귀엽게 받아들이던데요? 음. 저는 성격이에요. 성격. 네. 성격이 매력 어필이 될 수가 있나요? 처음 만남에? 어... 전 되는 것 같아요 첫 만남에서는 그래도 성격보다는 뭔가 뭐 인상, 외모적인 게 중요하잖아 어 근데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외향적으로 뛰어나면 어? 하고 이렇게 도, 뒤돌아볼 수 있지만 만약에 소개팅 같은 거 나갔는데 얼굴 보고 어 감사합니다,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물론 처음 딱 봤을 때는 얼굴을 보거나 외형적인 걸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몇번 대화를 나눠보고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 저는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땡땡땡땡이 컴플렉스입니다. 자기 만족? 어디 특정 부위가 아니에요. 제가 왜 성형을 30번을 했겠어요? 성형 중독? 저는 외모 전체가 컴플렉스입니다. 아, 전체? 네. 본인이 컴플렉스라고 하면 컴플렉스이죠.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왜 그런지 를 이해를 잘못 참... 보여지는 모습들은 전부 다 이제 트레이너이기도 하고 자기가 꾸준히 하는 모습도 그렇기도 하고 뭐 이분은 약간 이 정도이신데 자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배워나가는 중이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음. 좀외모상 주의적으로 들리긴 한데 저 탈락시키는 거 후회 안 하세요? 음 마음에 안 좋아요. 저를 선택 안 하신 이유는? 제단발에 진짜 싫어요. <웃음>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닌데, 그 별로 이제 그래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. 그럼 결국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네요. 음, 음. 그럴 수 있죠. <웃음> 쌍꺼풀 아, 있네요. 이번님이 뭔가 좀 귀염귀염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되게 그냥 예상 밖이었어요 너무 이쁘신데 탈락 드려서 죄송합니다. 영어 없어요. 집 빨리 보내드리려고. 어 <웃음> <웃음> 너무 밝아. 음 음. 벗을게. <웃음> <웃음> 음. 어때요 벗었는데 저. 아,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비슷, 아, 비슷한 그, 것 같아요. 말을 좀 더듬으시는데? 비비비비 네. 비슷한 음. 것 같아요. 마스크 쓴거좀 억울하지 않아요?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. 이유가 왜 그런지인 것 같아요. 또 마스크 벗은 게 낫다라는 말을 더 들었었어요. 음... 근데 사실 이렇게 화장을 제가 원래 안 하고 다녔서 <웃음> <웃음> 생활인데 <때 웃음> 마스크 쓰고 다니면 더 저는. 이상한 것 같아요, 음... 마스크 쓰는 게 그럼 마스크를 벗었을 때 훨씬 더 이쁘신 거예요? 이쁘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조화가 아, 조화가 <웃음> 혹시 제가 이제 선글라스 벗었는데 이미지가 좀 그래도 생각했던 거랑 비슷했잖아요 마스크까지 벗으면 막이꾼일것 같아요, 제가 혹시? 음... 아닐 것 같아요 음. 그러면 은 마스크 쓸때 썼을 때 번호를 더 많이 따였던 것 같아요. 벗을 때가 더 많이 따였던 것 같아요. 와 진짜 마스크 썼을 때 번호 따는 줄단한 번도 썼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이거면 됐네. <웃음> 트레이닝하면서 번호 따 보신 적 있으세요? 조금 사적으로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. 음... 있는데 그거 막 대놓고 번호 알려주세요. 원래 헬스 장 문화 자체가 그런 게 음, 맞아요, 있지 맞아요. 않아요. 이목구비 중에서 왜 마스크 썼을 때가 더안예 안 이쁘다고 생각되는지. 근데 저는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는 눈만 보이니까. 근데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뭐 되게 편하게 웃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뭔가 손해 보는 느낌 마스크끼면. 그러면 외형적인 거가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진짜 너무 완벽한 이상형인데 약간 진짜 구제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이야 진짜 예의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성격인데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그 정반대인데 성격이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은 그래도 예쁜 사람을 선택하지 저는 근데 말이 좀 웃길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엄청 잘생기고 이쁘더라도 하는 음. 행동이 너무 좀 그러거나 말을 험하게 하거나 그럼 점점 못생겨져 보여요 음. 아무리 이쁘고 자신이도 처음에는 물론 혹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눈에 갈수 있겠는데 이제 두명다 만나 왔을 때는 호감 가는 건 이쪽이 더 많이 갈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약간 깔미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 미워지는 아 아무리 예뻐도 음. 극복되는 부분이라는 거네요 외형적인 게 완벽히 내가 원하는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좀 솔직히 외형, 외형적인 외형 부분이 성격이랑 좀 비례한다고 생각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예쁘고 잘생긴 한데 좀 착하고 좀 밝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가끔가다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서 좀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것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다,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이 <웃음> 에너지를 품고 다니는 거죠. 근데 반대로 이제 좀 자기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겠다. 야아 그렇게 한,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자기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하는, 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모습도 별로 없고. 그래서 마음가짐에서 조금 달라지죠. 음, 맞아요 마음가짐. <웃음> 3번님이 좀안 궁금해졌어요? 아니 저 조사 보고 싶다고 아까 그러셔가지고 근데 합격 주실 줄 알았는데 떨어뜨려가지고 외모는 정말 네네. 제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네네. 뭔가 가치관이라든지 음 그런 게좀 맞아가지고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3번이지만 외모보다는 아무래도 성격이랑 얼마나 잘 맞는... 케미가 얼마나 잘 맞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습을 네, 받겠습니다 되게 마이자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떨어뜨리셨잖아요 뭐 저한테 이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사실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?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? 북한에서 왔어요 진짜요? 네어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아 갑자기 <웃음> 얼굴만 봐서는 뭔가 딱 그냥 나만 출신이었가 음... 그냥 상상도 못했어요 아 진짜요? 똑같게 다 생겼으니까 그렇죠. 네, 있겠군요. 똑같은 한국인데 뭐. 맞아요, 맞아요. 아, 좀 같이 술못 먹나요, 그러면? 아마도 네, 그렇지 않겠습니까. 아... <웃음> 음..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를 <웃음> 진짜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이야. 상상도 못했어요. 아 그래요? 저는 나라 시가 씨가... <웃음> 아, 3 번이요? <웃음> 네. 무조건 저노부터 아! 오빠 날씨가 될거 같아. 나고 가야지!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뽑아서 어? 무료 p t 때 <웃음> 그럴 것 <웃음> 같았어요. 내가 무료 PT를 받으려고 하시구나. 사진 속에 여자가 혹시 저일 것 같나요? 어.. 아니요. 음.. 맞아요? 아니요. 아니요. 3번 이죠 마스크 이제 보여주세요. 실망 안 하실 거예요?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제가 생각했던 의미는 똑같아요. 어 정말요? 네. 오. 오케이. 박이가 이것도 붙고 있을까요? <웃음> 오 신기하다. <웃음> 뭔가 그냥 얼굴 만져봤을 때부터. 어 그래요? 네 여기 이제 볼륨 있고 <웃음> 이제이두꿈두꿈 오시고, 음코 <웃음> 음, 이렇게 매끄럽고. 싶고. 음 원래는 제가 3번을 뽑을랬어요. 원래 3, 근데 3으로 뽑을랬는데 솔직히 저희 둘이 그냥. 이번 3분보다는 얘기도 저잘 통하고 더 많이 웃고 뭔가 가치관도 말, 맞는 것 같고 무릎 피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맞은 <웃음> 어, <받은> 데 <건데>. 네. <웃음> <웃음> 솔직히 말하면 가치관 좀잘 맞고 좀 같이 있을 때좀 웃는 그런 게좀 좋아서 네또 취향 취미도 비슷하면 또 좋잖아요 알겠어 <웃음> 무릎 <무릎피티> 피트 해드릴게요 네 <웃음> <야>, 감사합니다. <웃음> 끝나고 오늘 덤벨까까요나까워가가야되가데아 아, 진짜요? 가까요 가까워? 가가